안주가 문제입니다. 어, 맞습니다. 어, 술이 문제가 되냐라고 할 때에, 문제가 돼요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뭐 연구를 하지 않고 저의 그,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구상에서 다이어트 할 때에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는 우리밖에 없다요. 네. 번지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 번지 다이어트를 가르치는 우리. 가르치는. 네. 우리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제가 술 먹지 말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술이 문제가 되냐 안되냐 어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술이 문제가 된다 안된다 이런 것들을 쭉 따져 보니까 아 사실은 술은 문제가 안 된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고 뭐그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한의학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정말 그 생리학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몸을 다루는 학문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네아 어, 술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살로 바꿀 지방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다 어, 배서, 배출을 배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써서 보내버려요 근데 같이 먹는 음, 그 같이 먹는 안주들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술이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알코올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 술을 먹는 상황에서의 문제냐 우리 술을 먹는 그 문화가 문제냐 라고 해서 저는 그 문화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음, 술을 마시면서도 다이어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막 댓글 난리 났습니다. 술, 술은 두 잔에 안주는 다섯 명이서 여섯 개를 시켜요. 야, 그러시면 안 돼. <웃음> 네. 나 여섯 개는 기본이야? 안주 다섯, 다섯 명이면은 여섯 개는 양호한 거 아닌가? 여덟 개가 아니고요. <웃음> 네. 자, 그리고 또 댓글 주신 분이, 어, 정말 푸드파이터처럼 먹다가 한양먹으면서 양을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어 지금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 불편한 느낌이 싫으시다는 걸 거예요 그죠 어 위가 많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위 사이즈도 당연히 줄어 가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줄어가는 자기 식사량을 앞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 요요 없이도 체중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지금 정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 다이어트 팁을 딱 하나만 알려 달라고 하시는 경우에 제가 정말로 정말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빼고 딱 하나만 그 알려드리는 게 배부른 게 싫다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네, 배부른 게 좋은 분들이 살이 찌는 거고요 배부른 게 싫은 분들이 살이 안 찝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목 여기까지 차서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근데 지금은 배 여기까지 들어와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싫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할수 없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더 싫어서 이 이상 먹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요요가 없는 가장 저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 네 이러, 이러는 내 수준이야 알았어 <웃음> 실천을 안해서 그러지 그 주변에 살안 찌는 분들 계시죠 네아저 사람은 정말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켜놓고 안주 좋아 그 다섯 분이 가서 안주 여덟 개 시켜 요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살안 찌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있어요?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나 배불러 그러고 더 이상 안 먹어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이 안 쪄요. 그리고 남아 있는 음식을 내가 다 챙겨 먹는다. 아그 사람이 살집니다. 네. 유지씨는 여덟 다섯 명이서 여덟 개를 시켰어. 그러면 친구들이 몇개안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 이게 웬 떡이냐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다 먹고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한약 먹기 시작해서 미친듯이 어, 식욕이 사라졌어 내 네, 약발이 그거예요 <웃음> 그거 하려고 약 쓰는 거니까 하지만 약만 가지고도 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게또 우리 사람 몸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식욕을 이기지 못할 때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속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 식욕이 늘고 식욕이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눴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갈 거고요. 어, 약을 1년 넘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예, 네, 괜찮아요. 어, 우리 한의원에서 약을 가장, <웃음> 우리 한의원에서 약을 가장 오래 먹은 사람이 누구다? 나. <웃음> 네제 몸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애초에 먹지 않습니다 그 한의사들 중에서도 한약을 오래 먹는 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뭐 다이어트 약을 또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근데 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니까 그분들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여기까지 연구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주변의 이야기들 혹은 뭐어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어 제재를 할 텐데 어 저는 제일 죄송합니다 제 몸에 다 실험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약 먹는 거 건강에 문제 하나도 없고요제 중간 중간에 이제 혈액 검사를 받아 봐도 검사상 이상도 없고 어 지금도 제가 이제 나이가 어 나이는 나, 나이 얘기 안 할게요 어 지금 그, 40대, 40대 남자가, 어, 120에 80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면서 고지혈이 없는 상태에서 간수치가 깨끗한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 약 복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요. 어, 약 먹다가 중단했다 다시 먹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에 내성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 먹다가 다음 약 먹을 때막 내성이 생겨서 더 세게 먹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저희도 약 반응들을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드리면 처음 약 먹을 때처럼 그렇게 입맛이 쭉 떨어지고 갈증도 갈증도 어느 정도 있고 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십니다. 뭐.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가지고도 약 반응들은 항상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뭐, 체중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체지방량, 뭐, 아니면은 다른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약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어, 정, 그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가지고는 테스팅을 다시 해서 약을 세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약은 한의사하고, 한약은 한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아까 유지씨 웃겼어. 여기서 실명 까이고, 먹는 거 털리고, 어, 댓글을 왜 달았니, 그러면. <웃음> 음,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털리니까 오히려 유지씨한테 필요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방법은 있어. 근데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 네. 자. 어, 본인, 본인이 본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실천을 좀 해봐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의사랑 결혼할걸? 아, 한의사랑 결혼해도 저한테 배운 한의사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음, 아, 진짜 정말 그야 한의사가 나 이래, 이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기 싶었던 게 뭐냐면 하 한의사 중에서도 다이어트 약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음, 네, 감사합니다. 제2의 삶을, 네, 그럼요. 어, 저희는 항상 인생, 어, 다시 태어나는 건 힘들어도, 어, 정말 다이어트 생을 바꾸는 거는 저희는 완전 자신합니다. 네. 저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어? 네, 술 좋아하시는 분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어, 다이어트를 저희하고 하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라고 해서, 네, 요요가 없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먹다 보면 계속 먹어요. 아시잖아요. 네. 야, 이런 기능도 있어요. 회원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어, 이런 건 몰랐다. 야, 여기 계신 분들, 나, 나중에 저거 한번 해봐, 해봐주세요. 라방에 참여 요청을 한대. 네, 어, 어, 어, 어떻게 조치를말 하는 거지? 자, 네, 설씨가 그랬네요. 먹다가 멈추고 그러고 다시 먹어도 효과가 좋답니다. 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니면은 어, 주변에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보지 말고 항상 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아까 중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답글을 하나 주셨어요. 안주가 문제다. 정말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이 문제냐, 아니면은 술 자리가 문제냐, 혹은 거기에서 먹는 상황이 문제냐, 전 이거 다 구분을 좀 하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술만 문제를 자꾸 삼는데, 어, 그니까, 러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술은 살안 찝니다. 그러니까 술은 살 찌지 않, 술 자체가 살 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은 살을 참 많이 찌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술 마시면서 어 음식을 엄청 많이 먹게 만듭니다. 네. 그 예전에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었나? 어디였지? 하여튼 거기에서 무슨 실험을 했어요. 아, 그나마 괜찮은 주가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정해 드릴게요. 네, 불렀어. 네. 술쟁이 불렀어. <웃음> 자, 우리 고수님들 대답 한번 해 봐요. 자. 괜찮은 술안주 뭐가 있지? 먹태? 어? 또또 또 뭐예요? 음네 그럼 네 우리 댓글로 아마 올려주실 겁니다 어 괜찮은 술안주 가 어떤 건지 <웃음> 물+ 물 추천합니다 <웃음> 네 물을 추천한답니다 어 술은+ 술은 드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다만 술을 먹을 때어술 먹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음,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단편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결국은 술 자체가 음식 먹는 양을 두 배까지 올린대요. 그러니까 1.8 배 정도였었거든요. 두 배를 높여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햄버거 세트 하나를 먹던 자 유지 씨 햄버거 그러면 한한번 먹을 때 햄버거 몇개 먹었죠? 두 세트? 좋아요. 햄버거를 두 세트를 먹고 있었어. 그러면 술 마시면서 햄버거를 먹으면. 네세트를 먹을 수 있다 예요네세트가 들어와서 아 기분 좋아 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이 위험하다 요 그러니 이술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때 반드시 술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 조절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술을 끊으면 은 문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끊깁니다 아시죠 스트레스가 안 풀립니다 아시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술을 아예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술을 끊어야 해 라고 어 다이어트 를술 끊어야만 하는 다이어트만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정말 좋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술을 끊으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끊어버립니다 <웃음> 차라리 술을 먹지 다이어트를 끊습니다 어... 네 마요네즈만 안 찍으면 괜찮은 줄 아셨어요? 아 절대 안 그래요 네, 술안 마셔서 어, 술안 마셔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그나마 여기까지로 머무르고 있는 거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술을 마실 때에 어떤 식으로 마실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몇 가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술 드실 때는 철저하게 깡술만 드셔야 됩니다 술안주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때에 괜찮은 안주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 이제, 이렇게, 그,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선택을 할 거냐, 안주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 그러니까, 술 마실 거, 안주 먹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이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지 돼요. 이 셋을 동시에 가지지 못해. 술, 안주, 다이어트. 이 셋은 동시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잖아요. 음. 난 불가능하다고 봐, 그건. 자, 그러면 술을 마시고 안주를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를 포기를 한 거야. 네. 그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럼 술을 마시고 싶어. 어떻게? 안주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싹. 어. 그 다음에 안주를 먹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은 술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냥 음식만 드십시오. 하지만 그 상황이 네, 지금 이제 술안 먹고 안주만 먹는데 그래서 살쪘나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요. 쉬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자리들에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음, 그러면 술자리에 가서, 예, 네, 물만 드십시오. 유일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웃음> 네, 안주, 안주. 네, 이건 이제, 어, 저한테 많이 혼나서 그러는 거죠. 어,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술 마실 때 선택할 거는 술만 먹겠다 예요 만약에 나는 그거를 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리가 좋아하는 좋은 분이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술을 절대 먹지 않고 음식만 먹겠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그런 자리까지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인간관계를 끊어야죠 외톨이가 됩니다 아까 전에 또 누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술 술 끊고 외톨이 아니, 아니, 뭐지 뭐라고, 뭐라 그랬었지? 술 끊고 외톨이가 된다 그랬나? 아, 술 끊고 날씬하게 살 거냐? 술 끊고 외톨이가 될 거냐? 예예. 예. 자, 그래서 술 마실 때에는 철저하게 깡 술만 드시게 되고, 어, 두 번째에는 술 마실 때에는 물만 드십시오. 물만. 그러니까 술 안주는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전 공복 상태에서 안주를 먹지 않겠어 그 다음에 술을 먹겠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위장에 빵꾸가 납니다 그쵸? 속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선입견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에서 부터 알코올 흡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알코올 흡수를 진행하는 게한 20% 그 다음에 소장까지 가서 알코올 흡수라는게약한 80% 정도 이렇게 돼서 어, 위가 비어 있으면 위장에서 알코올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술도 빨리 취해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는 술이 더 빨리 취한다 혹은 속이 안 좋다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유심히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게 속이 완전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이 완전 비어진 있 상태죠 그렇다면 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주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술 마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고 시작하면 어때요 초코파이를 먹었어 그래서 위장을 코팅을 시켜 그렇게 한 다음에 술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주하기 전에 음식을 드시고 음주를 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깡술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 그럼 다이어트를 안 하면 돼요. 왜 다이어트가 필수야? 필수도 아닌데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대신 다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거는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술 마시는 술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어, 제가 주종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작전을 달리 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 나는 네. 술 마시면 맥주 위주다 나는 술 마실 때 소주 위주로 먹는다 혹은 다른 주종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은 걸러들으십시오 맥주로 그... 음. 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맥주로 합니다. 그리고 맥주 1L까지. 그러니까 큰캔두 개. 큰캔두 개. 어, 맥주 1L까지 저녁 식사로 하는 걸로 술도 즐기고, 다이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포만감도 있고,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량이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캔까지만 하시고, 만약에 나는 주량이 맥주 한 캔만 먹어도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한 캔까지만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섞어요? 아예,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졌어. 네. 기술적이야. 자. 맥주로 드실 경우에는 1리터입니다 어 1리터 넘지 않게 1리터까지를 제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 사이즈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 1리터가 들어가서 어 안돼요 1.5리터 됐어 그렇게 할거면 다이어트를 포기해 위, 위가 커진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위가 커져서 안돼요 그러면 술 안먹는 상황이 되면은 그 커진 위 사이즈를 음식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배가 부른 거를 어느 선에서 스탑을 시켜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것도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어 댓글 주신 분께서 쓰셨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폭식이었는데 우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위장 사이즈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줄인 그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어 이어지게 되면은 위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예전에 먹던 양을 못 먹게 돼요 그게 체질 변화가 된다 체질 개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드실 경우에는 1리터까지 그 이상 드시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페트 단위로 드시는 분들 야 싱가포르에서 오셨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음. 네. 실명을 까지 않겠어. <웃음> 네. 어쨌든, 그, 맥주 드시는데, 정말 2L, 3L, 뭐, 페트 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경고를 해요. 어, 그렇게 드시다가 위장 사이즈가 안 줄어서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본인의 똥꼬집들로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줄이지 않아. 자, 어쨌든 맥주를 드실 때는 1L까지. 네, 1L까지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주. 어, 소주를 드실 때에는요, 음, 어, 한국에 왔어요. 어, 놀러 와요. 네.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어, 소주를 드실 때는 글라스로 드십시오. 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텐데, 그 소주 한 병이, 우리 맥주 글라스 있잖아요. 그 말아 먹는 그 맥주 글라스로 두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 두 잔이에요. 이거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작은 소주잔으로는 7잔 그 다음에 맥주글라스로는 두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주를 글라스로 드셔야 되는 이유가 1리터 순삭이야 그러니까 그걸 넘지, 마, 넘지 마세요 어 소주는 글라스 음주법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 드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드시는지를 보통은 아세요 근데 소주는 쨍쨍쨍 하고 술을 마시다가 보면 얼마나 먹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소주 한 병이에요, 두 병이에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 한세 명이서 여섯 병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두병 정도 먹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세 병, 네 병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몰라. 어, 그래서 주량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 글라스요. 네. 그래서 소주, 소맥으로 말아서 글라스가 아니고 소주 한 병을 글라스 두 개로 따로요. 그래서 두 글라스를 먹는 거예요. 근데 글라스 음주법의 장점의 두 번째 장점이 원샷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술 마실 때에 두 글라스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먹고 나 끝! 글라스 음주는... 어 원샷을 안 시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던 난 이게 내 주도야라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 그니까 핑계 대지 마 다른 이야기를 자꾸 어섞려라 그러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지 마안 하면 돼네그 아니요 남아치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야너 원샷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잔을 밀어요 그래서 너도 원샷 나도 원샷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번 다시 원샷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두 잔이 너무 정 없다고요? 안 돼. 어, 우리는 정은 없어도 돼요. 살만 빠지면 돼요. 음. 살이 안 찌면 돼. 정 따위 필요 없어. <웃음>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지? 다이어트죠. 어, 정은 필요 없습니다. 정, 그놈의 정 때문에 살이 쪄요. 그게 3차 식욕입니다. 3차 식욕. 아시죠? 음. 자, 소주 글라스로 두 잔을 하면 세, 두 병이 아니고요. 그게 한 병이에요. 한 병. 네, 그렇게 하시고 어, 소맥으로 말아서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두 잔으로 끝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여유를 둘라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요령으로만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 자기 규칙을 좀 정해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중요한 내용이 반주 금지입니다. 네, 반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하실 때 아니 아 점심 때부터 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식사를 할 때에 소주 요렇게한잔 따라놓고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네 저희 할아버지도 물컵으로 드시던데 와 능력자 네딱요렇게 이제 그 식사 하실 때 보면 어한병 시켜서 이렇게 글라스에 한잔딱 따라놓고 그거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주 스타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식사로 끝나면 괜찮은데 음. 그냥 반주 자체가 즐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식사를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은 분들이면 은뭐 문제가 없지만 어,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어 근데 술은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 반주는 금지 그리고 그, 그 반주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사실은 안주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아, 이야기까지 하면 또넘무나가나네 알겠습니다. 어, 술 마실 때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안주예요. 그러니까 술안주라고 하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술 마실 때의 음식을 먹는다고 라 하면 그 전체가 전부 다 안주입니다. 반대로 어, 우리가 안주, 술안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술을 먹지 않겠어라고 하면 걔는 그냥 음식이에요. 식사, 음식, 끝. 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술안주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정리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 술자리에서 안주 안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주를 다 주세요 혼자서 술 먹는 거 가능한데 안주를 안 먹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음, 그 우리나라 스타일 아닌데 우리나라는 저거 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는 술을 거절하는 거는 욕을 먹는데, 안주를 안 먹는 거 가지고는 되게 뭐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두 마디 던지는데, 정말 안 먹잖아요. 그러면 쟤는 안 먹나 봐. 그러고, 끝나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권하는 거를, 어, 자꾸 권하는 게 신경이 쓰여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기 쓰신 분, 댓글 주신 분, 음, 안 먹으면 뭐라고 한다고 하는 요 분은 사실은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였어. 음. 끝까지 거부를 한번 해봐요 네. 그러면 욕하다가 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안 먹는다 그러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네, 뭐 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어,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술 이야기가 재밌어서 그랬는지 음, 다른 때보다도 댓글도 많이 주시고 해서 또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샜는데 어, 술 드시고 싶으면서 안주, 아, 아니, 술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희한테 오셔야 돼요. 네, 저희 아니면 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은 제로예요, 제로. 음. 술먹 술만 먹기 가능하죠. 돼요, 돼.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간에는 이런 방식을 몰라서 안 해봐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십시오. 거부하다 보면 이 봐봐. 어 그릇에 덜어져도 먹는 척만 하고 술 먹을 때 어, 술만 먹게도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야 안한 거야 어, 하기 싫다고 하거나 못 한다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어,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희한테 오시라 두 번째는 주변에 자기는 술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전부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람 만들어 드릴게 어, 제2의 다이어트생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분들 어, 술 때문에 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라 뭐 그러니까 살찐 남편들이 싫어서 다이어트를 해라 라고 하면 아뭐 운동만 하면 돼나 뭐 술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 그분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어.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네.